테크 돈에 대한 가치관? 금수저냐는 대출을 사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번돈으로 산 거거든요. 전 학비도 올 학자금 대출이었습니다. 아 내가 약간 흑수저인가? <웃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부수익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 돈으로 살수 있는 이 경험치에서 오는 차이가 많이 벌어서 많이 적응하자 노동 이즈 베리 r y i 트 정말 정말 예전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딱 공복 유산소 30분 뛰고 샤워하고 토너랑 앰플까지 바른 상태에서 겟레디 윤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림은 이 시카 콜라겐 리프팅 크림. 이렇게 튜브 타입인데 위에 이렇게 롤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짜면은 안에 있는 시카 크림이 이렇게 토출이 되거든요. 얼굴 선 따라서 이렇게 괄사 마사지 하듯이 쭉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 턱선이랑 이목 데콜테 라인을 이렇게 긁어주면 진짜 너무 시원해요. 특히 저는 잠잘 때 되게 유란하게 자는 타입이라서 목 쪽이랑 이런 데가 항상 뭐 아프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은 진짜 너무 시원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리프팅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평소에도 발사 뷰티 디바이스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얘도 확실히 임상 거친 제품이라서 이런 얼굴 라인 관리가 되게 잘 되는 그런 느낌이고 보통 리프팅 크림은 제형이 약간 꾸덕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시원하고 가볍고 그런 제형이라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줘도 화장도 되게 잘 먹고 이렇게 일체형이라서 여행 갈때딱 챙겨가기도 되게 좋고 요즘 날씨가 좀 더워져가지고 저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좀 시원하게 쿨링감 있게 사용하는 편인데 뭔가 열감도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완전 완전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턱 쪽이랑 이 관자놀이 그리고 이 팔자 여기를 이렇게 딱 리프팅 해준다는 느낌으로 쫙쫙 올려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한 5분, 10분만 하면 은 붓기가 쫙 빠지면서 뭔가 얼굴 라인이 되게 정리된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지금 올리브영에서 입점 행사 중이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 웨이크메이크 쿠션 이게 정말 제가 딱 좋아하는 세미매트한 제형에 커버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컬러가 약간 상아빛? 되게 뽀얀 그런 느낌이라서 요즘 진짜 제가 엄청 좋아하는 는 데일리 쿠션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슈레피 아이 팔레트 이두 가지 컬러 섞어가지고 오늘 어떤 메이크업을 할 거냐면 그때 프리랜서 영상 올렸을 때 메이크업 어떻게 했냐고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때 했던 메이크업을 한번 그대로 하면서 제가 이제 스토리 무무를 했는데 생각보다 약간 재테크? 돈 관리 질문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저만의 돈 관리 방법? 뭐 돈에 대한 가치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눈 밑까지 좀 다크서클 같은 느낌으로 베이스를 엄청 넓게 깔아줬거든요? 솔직히 그날 메이크업 진짜 간단하고 별로 하한게 없었는데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 음영 컬러 이렇게 묻혀서 이눈 앞쪽이랑 뒤쪽에 이렇게 한번 올려주고 잘 블렌딩을 해줬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올리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저보고 약간 금수저냐 하는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말을 진짜 처음 들어보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막 무슨 수저 무슨 수저 이렇게 나누는 것도 진짜 웃기지만 굳이 따지면 나는 진짜 항상 흙수저였기 때문에 그런 댓글이 달리는 게 뭔가 되게 기분이 이상한? 이렇게 눈 언더에도 이어지게 C자로 근데 제 채널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되게 되게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펄이 펄이 진짜 차르르하고 과하지 않고 엄청 엄청 예뻐요 그리고 섀도우 대충 발라도 이 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덮어줘가지고 좀 바쁜 날 휘뚜루마뚜루 하기에 되게 좋은 팔레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 뮤티드 쉐이드라이너 섀도우 컬러로 눈 밑에 애교살 그림자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노베은 언더 아이 마스터로 지금 좀 지저분해보이는 이 언더를 한번 밝혀주고 눈이 엄청 커졌죠? 이 뒤에는 엄청 예쁜 이 컬러를 눈 밑에 이렇게 얹어줍니다. 근데 저 보고 금수저냐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그 차를 벤츠를 사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제 차가 벤츠 중에서 비싼 차가 아니거든요. 근데 솔직히 벤츠가 안 비싸다고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저한테 그렇게 부담이 되는 액수의 차가 아니었고 그리고 요거 두개잘 섞어서 언더 삼각존에도 좀 눈이 커 보이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금액대의 차 중에 그게 제일 나아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막 차나 이런 거를 부모님한테 도움받아서 산게 아니고 그냥 100% 제가 번 돈으로 산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금수저는 절대 아니라는 거 저는 사실 우리 집이 엄청 어렵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는데 어 지금 생각해보면 은 어려웠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막 그렇게 부족함 있게 자랐다라는 생각을 딱히 해본 적은 없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어가지고 천천히 나의 삶을 돌아보면은 저는 일단 부모님한테 정기 기적으로 용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20살 되고부터는 아르바이트를 진짜 안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 정말 친구들 중에서도 저보다 아르바이트 다양하게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뭐 PC방, 개인카페, 공차, 애슐리, 피자업 DVD방, 보조 출연 알바, 막 진짜 호텔 알바, 진짜 일일이 기억도 안날 만큼 그냥 항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 대만 교환학생 간 것도 제가 1년 동안 휴학하고 알바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간 거고 저는 학비도 올 학자금 대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붙인 속눈썹은 이 빅토리아 조이 13호 요거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속눈썹까지 붙이고 왔습니다. 속눈썹만 붙여도 엄청 다르죠?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뭔가 절약이 몸에 배어있는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맨날 알바하고 그걸로 뭐 용돈 쓰고 저금도 하고 근데 그때 저는 사는 게막 너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딱히 주변 친구들이랑 비교할 생각 자체를 못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은 주변에 이제 나 정도의 친구들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약간 흑수저인가? 그래가지고 그걸 딱 느낀 뒤부터는 저금을 진짜 더 열심히 했거든요 영상에서 글리터는 요 롬앤 글리터를 썼는데 얘가 단종돼가지고 그나마 비슷한? 완전 똑같진 않지만 펄 입자는 되게 비슷하거든요 요 네이밍 글리터를 올려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취업하고 나서부터는 저금에 약간 더 집착을 해가지고 그사회초년생 월급에서 한 달에 막 100만 원 이상씩 저금하고 제가 진짜 악착같이 살았거든요? 혜진은 요즘 맨날 쓰는 투쿨포스쿨 뉴트럴 근데 제가 영상에서도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내 20대를 거의 다 보내고 나니까 좀 약간 현타 같은 게 오면서 그 약간 이제 제 친구들이랑 저를 비교했을 때이 돈으로 살수 있는 이 경험치에서 오는 차이가 되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막 어느 부분을 딱히 꼬집어서 말하기가 그런데 뭔가 이렇게 항상 아껴야 된다라는 강박이 없고 약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돈을 지불해가지고 시도를 해보고 뭐 실패를 하면 또 다른 거를 사고 이러면서 뭔가 자신의 고유한 그런 그 사람만의 색깔이 생기는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저처럼 약간 너무 막 가성비 막 할인 막 이런 거 위주로 구매를 했던 사람들은 뭔가 내가 딱히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뭔가 다이소를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진짜 약간 인간 다이소가 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진짜 현타가 막확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딱아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딱 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여유가 있어지려면 어, 여기서 조금 더적응을 한다고 이게 차이가 클까? 이런 생각이 들면 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내가 그냥 돈을 더 많이 버는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때부터 저는 약간 투잡, 사이드잡에 되게 집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회사를 3년 동안 다니면서 항상 사이드잡이 있었고 이제 퇴근하고 와가지고 일을 하고 뭐 주말을 이용해서 일을 하고 뭐 아침 시간에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부수익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뭔가 돈에 대한 가치관이나 저의 생각이 진짜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코에 하이라이터는 이 오프라 하이라이터 이거 진짜 진짜 자연스럽고 엄청 반짝반짝 예쁘거든요. 예전에는 무조건 진짜 절제하고 아껴가지고 저금을 많이 하자였다면 지금은 많이 벌어서 많이 저금하자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립은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리뷰한 이 노베브 립 펜슬. 저처럼 옹졸한 입술도 엄청 통통하게 바꿔주는 아주 신기한 제품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딱히 재테크하는 그런 노하우나 이런 건 없이 적응을 진짜 많이 해요. 저도 약간 주식이나 투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로 약간 수익을 많이 봤다는 친구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물론 수익이 진짜 많이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엄청 많이 잃을 때도 많아가지고 결국 이렇게 다 더해보면은 그냥 은행 이자를 받는 게더 나을 정도의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립은 요 롬앤 스모크드 베이지 요거를 베이스로 깔아준 다음에. 그리고 저는 뭔가 사람 자체가 약간 일확천금, 로또 막 이런 것보다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노동이즈 베리 임폴턴트 <웃음> 이러면서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이 제일 정직하고 배신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그런 수익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립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요 클리오 글로시 틴트 얘가 진짜 너무 예뻐요. 요거를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근데 또 제가 이제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어떤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막 대박이 나서 엄청 잘 돼서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일을 정말 여러 가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단순히 일을 많이 할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회사 다닐 때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어지고 조금도 많이 할수 있고 그런 상태가 된 거여가지고 블러셔는 여기에 있는 이두 컬러 섞어서 눈 밑에 가까이 발라줬습니다. 솔직히 막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저보다 돈 훨씬 훨씬 잘 버시는 분들도 진짜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저를 보시면 은어 쟤는 뭘 저만큼 벌면서 이런 걸 찍냐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람마다 이제 자극의 역치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근데 저는 워낙 좀 어렵게 살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이만큼 버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충분하고 회사 다닐 때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으니까 저는 되게 행복하거든요. 막한 달에 몇 억씩 벌고 이런 거는 진짜 솔직히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뭐 엄청 유명한 유튜버가 되거나 연예인이 되거나 포인이 대박이 났다거나 이런 분들만 되게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회사를 안 다니고 막 엄청 엄청 행복하게 산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엄청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고 뭐 사업으로 엄청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파이프라인을 세 개로 늘려가지고 그세개에서 월급만큼의 수익을 내가지고 그게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이 전보다 뭔가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고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 정도는 정말 누구나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용기내서 도전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났고 머리를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묶어줬고 이제 우체국으로 등기를 붙이러 가야 돼가지고 나가봐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솔직히 뭔가 약간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20대 외제차 몰고 여유있게 살고 이런 거는 약간 진짜 연예인이 되거나 엄청 큰 메가 유튜버가 되거나 뭐 코인이 대박 나거나 좀 비현실적인 우리가 되기 너무 힘든 그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들기도 하고 아난 금수저가 아니니까 이번 생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 그 정도의 엄청 큰 돈을 벌지 않아도 저처럼 좀 어렵게 살아오신 분들은 이만큼만 벌어도 정말 정말 예전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 정도 버는 거는 정말 시대가 주는 이점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